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구입하지 마세요 사기 전에 이 옷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여러 번 생각하세요 이 말이 한 의류회사의 그것도 베스트셀러 자켓을 소개하는 문구라면 믿어지시나요? 코카콜라와 펩시나 애플과 삼성이 서로 디스전을 펼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인데 심지어 자기네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 도대체 왜 때문에? 게다가 제품명 바로 밑에는 100% 리사이클 원단 사용이나 합성보호제 사용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는 유류가 메인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식품사업도 하고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과 같은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이 회사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회사의 정체는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루스페이스에 이어서 미국 아웃도어 시장에서 2위인 업체이죠. 파타고니아는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만 7,700억 원이 넘는 공룡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파타고니아의 제품들을 보면 생각보다 디자인이 뛰어나다거나 기능이 월등히 좋다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가격대가 싼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구매하고 또그 회사가 진행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파타고니아의 환경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나쁘게 보면 병적으로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집착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재킷을 사지 말라는 이유도 재킷 하나에 들어가는 목화 생산에 물 130ml가 소비되고 제품 생산에서 나오는 탄소가 완제품 무게의 24배가 되는 양이 배출되고 또 제품을 아무리 오래 입는다고 해도 완성품의 3분의 2 정도가 쓰레기로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서 유기농 목화에서 나온 면만 사용하고 있고 또 제품을 만들 때 최대한 튼튼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서 새 옷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어필을 합니다 정못 입겠다 싶으면 재활용을 해서 새 옷같이 입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이 옷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환경을 위해서입니다. 카탈로그에 재활용 종류를 사용하고 1960년에 네바다주 르노에 건립한 물류센터는 태양열 설계를 해서 이전 에너지 사용의 60%를 절감했습니다. 게다가 염색 공정에서의 독성 있는 물질은 사용을 중단했고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단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게 환경을 위해서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이 외에도 매년 매출의 1%를 환경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만도 어마어마합니다. 파타고니아가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직원에 있습니다. 창업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서퍼나 클라이머 출신으로 환경에 관심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파타고니아의 사명도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불필요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선정한 키워드 중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이라고 있는데 올해 오지게도 더웠던 여름과 이제는 또 오지질나게 추워질 겨울을 생각하면 이제는 필환경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가 우리 모두 극진적인 환경운동가가 되어보자고 하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카페에 가면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고 음식은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 속의 환경운동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상상이었습니다.